이 n g e 블 m 스 리아야. 리아야. 네. 넌 학교 네. 안 가니? 저는 오늘 학교를안 가기로 다짐했어요 왜? 왜냐면 늦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가기로 결심했어요 커서 뭐가 될라 그러니? 커서! 커서 뭐가.. 어! 뭐가 될라고! 어! 있... 아! 아! 커서! 세요 아! 러블러프 유튜브 할거예요 아, 이게 뭔 소리야? <웃음> <웃음> 아, 아, 어. 아, 정말 큰일났어요 우리 동네에 아주 큰일이 났다고요 큰일이 났다고? 우리 동네? 너 근데 그 머리에 그거 뭐야? 응? 어? 아빠 저 오늘부터 고양이 하기로 했어요 고양이 하기로 했다고? 네저 이제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에요 고양이는 말 못해 어, 어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고양이 분장을 했다고? 뭐래? 못 알아듣겠어. <웃음> 나 진짜 왔다. 음, 음, 나 박스 갖고 싶어요. 박스? 박스? 응. 갑자기 고양이.. 상자, 상자, 박스, 박스. 어 그치. 고양이들이 박스를 좋아하긴 하지. 고양이들이 막 박스 들어가서 이렇게 자잖아. 그래서 박스를 갖고 싶구나. 네! 그러니까 박스 사주세요! 박스? 어어어어사줄거예요 음. 박스를 꼭 사줘야 돼? 그 그러니까 택배 오면은 박스 오잖아! 그거 쓰면 되잖아! 야! 무슨 박스야 박스! 어? 그 박스 가지고 뭐한다고 그거 박스를 사달래? 뭐야아 그럼 되세요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이, 박스를 사달래? 토나 깎게 내가 어제 택배 옹.. 온...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 이거 주면 되겠다 나나나 자자자자 박스 짜잔 아 오.. 박스다 어 그러니까. 이거 말한거지? <웃음> <웃음> 아아 왜왜왜왜 왜, 서럽게 우는게이 박스가 아닌가봐요 아아 왜..왜 왜 그러는데 이 박스가 아니라고? 박스가 두개가 필요하니 일로와봐 일로와봐 자 짜잔 어제 아빠가 택배를 많이 시켜서 박스가 많이 남았어 너 가져 우와 미우 좋겠다 니가 원한거지? 아니 왜 그러는데 아니 얘가 왜 그런데 야 말해봐 어? 아빠 우리 딸 말해봐 이런 하찮은 박스 따윈 갖고 싶지도 않아요 <웃음> 저도 안 가져 아빠 얼굴 보고 말해봐 아빠 얼굴 보고 아빠. 말해봐 나는 응. 아주 비싼 레전더리 박스를 원한다고요! 아, 도대체 뭐 레전더리 박스가 뭐 달라 이거랑? 달라! 완전 달라! 우리는 달라 완전 달라! 이런 호접판 이런 박스가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박스는 진짜 진짜 비싼 왕 뽑기 박스라고요! 아 그래? 친구들이 너, 너한테 뭐 보여줬구나? 아 진짜.. 네. 알았어 어디있는데 그거 안내해봐 아 중앙에 있어요! 말 중앙에 그런 게 있다고. 그독그 박스는 어 폐지 이렇게 주우면은 많아 많아지는데 꼭 사야 될까야 아, 어! 입양 아소에서 레전더리 아이템은 다 좋은 거예요. 어어 어, 알았어. 아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근데 좀 특별한 박스인가 보다. 뭐 되게 특이하게 생기고 막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치 그런 건가 봐. 여기에 보자 보자. 아. 어. 아, 아? <웃음> 어우 이 안락함, 이게 박스지. 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아... 레전더리템? 이게 레전더리템? 그냥, 그냥 양념 테이프로 앞에 붙이고, 그냥 사인펜으로 동그랗게 두 개를 칠한 다음에, 가위로 오려가지고, 만든 그냥, 박스 자동차 같은데. 아빠, 어, 어 재질이 뭐든 상관없어요. 등급이 <웃음> 레전더리잖아요! 이, 그럼 이, 제일 좋은 박스인거예요 박스정에서도 뭐, 최고급 박스인거라고요 이걸 돈주고 음, 사야된다고? 돈좀올리면은 말이 안되는게 박스에다가 구찌 로고 박아 놓으면 명품이라는거잖아요 그, 그치 아빠! 네. 그럼 구찌 박스도 사주세요 알았어 한번 뽑아볼게 예, 예. 자이 박스를 음, 얻기위해이 박스를 얻기위해서한 번당 500달러 그리고 확률은 예. 4%밖에 안된다고? 돈 아까워 큰 박스말고 작은 박스에서 나올수도 있자 아돈 아까워 뽑아볼게 나올수도 있잖아 <목소리> 한 번에 나올거야 한 번에 아 오우. 근데 박스보다 이게 더 좋다 이거 가질래 그냥? 이거는 고무로 받는거야 그건 종이로 받는거 <목소리> 박스 박스 박스 리... 고양이는 박스를 좋아해 리아야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먹으로 해결하고 올게 <목소리> 가다 응? 오, 음. 오. 오. 신보련의 나이땅오 박스보다 이게 좋다 우. 아니야 나 박스가 더 좋아요 레전드리 좋다. 뽑아주세요 이 선물상 이, 알락한... 이 선물 상자가 더 좋아 보이는데 저 박스보다 오오 그데저 종이 박스는 진짜 안 나오네. 아빠. 음. 그렇게 후후 까니까 그렇죠. 주문을 외우면서 까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레전더인데. 오케이 주문 외워볼게. 아살라말라이쿰. <웃음> 아살라말라이쿰. 어? 오 어, 뭐지? 어? U F O다. U F O다. 이거 패단. U F O 원만 던지다. 이거 패단 다 던지는 거잖아. 이렇게. 오. 오. 냥. 물어봐라. 좋아한다. 좋아하네. 되게 마법의 주문 못 외치시네. 아. 제가 쳐드릴게요. 마법의 주문을. 알았어.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어때? 오파요. 네가 한번 그러면 한번 뽑아봐. 마법의 자. 주문을 모르시네. 자, 하나씩 줄게. 한번 너네들이 뽑아봐. 저, 아, 아, 응? 아내 뽑면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주... 마법의 주문이라는 건요. 노래가 함께 해야 돼요. 어, 한번 해봐. 해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아니? <웃음> 해봐. 마법로 레전드 리. 나 주세요. 자, 이제 뽑아 볼게요. 아 봐. 뭐 봐. 뭐 봐. 뭐 봐. 뭐 봐. 뭐 봐. 뭐 봐. 뭐 봐. 뭐 오, 뭐 봐. 뭐 봐. 나 봐. 뭐 봐. 뭐 봐. 뭐리 상자 까기. 아. 오. 아 감자가 나왔네. 귀여운 감자다. 아, 아 진짜 나는 감자다. 나는 응. 맛있는 감자다. A few minutes later. 아왜안 나와? 미호야, 네가 한번 한, 한, 한, 한 개만 까봐 한번. 제품 없는데. 알았어요. 내가 내가 줬잖아. 내가 줬어. 아까 줬어.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오케이 나와라. 작은 선물 나와라 나와라 아 아니 종이 상자에 돈을 얼마 쓰냐 내가 그냥 만들어 줄게 집에 가서 <웃음> 아 싫어요 커다란 선물 나와라 내가 그냥 만들어 줄거 주면 안 될까 싫어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내가 핸드메이드 할수 있어 아니야 어안 나와 야, 이거 진짜 안 나오는 건가 어 뭐야 이거 진짜 안 나와 오케이 한번 내가 그러면은 와 어! 어! 아니였네요 어 공주에 떠있는데 상상상자였네 마법의 상자였네, 마법의 상자였네. 아, 근데 말했잖아요 그냥 상자가 아니라니까요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오, 음. 집에... 음. 아, 좀 별론데? 음. <웃음> 이게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단 말이야, 미호야? 그럼, 이건 레전더리인걸. 작... 가치 있지, 같이 있어. 번호판이 고양이 발바닥 모양이잖아. 귀엽잖아. 와, 이거 그냥 사인펜으로 칠한 건데, 아저씨한테 따주고 올게. 산타 아저씨, <웃음> 장난하세요, 지금? 아이, 미안하다네. <웃음> 이런 걸 봐라?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 딸이, 어, 우리 딸이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어? 내가 집에서 어이. 만들 수 있는 걸 이거 샀잖아. 어? 돈 얼마 쓴줄 알아, 오늘? 좋아요. 이런 걸 사다니, 망했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이병헌 소의 전설 같지 않은 전설이 나왔다고 해서 뽑아봤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나왔던 이 전설이랑 너무 비교가 돼요. 뭐냐면, 이건데, 이거는 제가 뽑을 때마다 다섯 개 나왔거든요. 이거는 한 번에? 똑같은 전설인데 너무 차이 난다. 이게 <웃음> 호보보드랑 같은 급이라니 정말. 아무튼 <웃음> <웃음> 어,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